Who is the best singer? Who is the best s i n g JK? Would, would you Jungle? sing a little bit for us? Yeah. Yes? c Of uh, Justin, Justin Bieber There's nothing like us There's nothing like you and me Together through this t o r m Thank you Woo! Wow. 이거요? 아, 이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 f 드 아, 정국이 손. 정국이 머리. 종국이물 <웃음> 났어. <웃음> <웃음> 정국이 <생글라스. 웃음> <정국아 돈. 웃음> 손. 정국이 손. 정돈이 손. 정국국이국이 손. 국이 정국이 국이 손. 정국이 정국이 손. 손. 정이 핸드! <웃음> 아, <웃음> 주 전정국 커트지 어이 어미니 있죠? 고아야 좋아 차차분해 차분해 차분해 월아야야야 빨리 나 시켜 먹기 싫다 칼슘 칼슘 야 쑥쑥 큰다 이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영감하지 <웃음> 전정복 한테 앞으로 까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깎대요 파인애플을 이걸 어떻게 이으어까 아, 손, 손접기가 싫다. 껍지 말고 아, 아, 아, 아. 준비 시작 작, 작. 작. 그렇지. 작. 그렇지. 작. 시작 시작 시작 이겼다 신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주가런 그린다. 요위에가 <웃음> 되게 잘그 그래. 그냥, 그냥 미 어, 해 그냥 으이 구자구자 야, 이런 거는 숫자의 조합이 상한 걸로 해야 돼. 자 우리 정우씨 갑니다 에이핑크 멤버수 플러스 슈키라 방송 시작하는 시간 곱하기 방탄소년단 멤버 진나이 어. <웃음> 뭐 산수가 안되지 지금 예.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멤버수가 곱하기부터 해야되는거 알지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구나 야, 곱하기부터 해야해 <웃음> 빨리, <해봐>, 빨리 빨리 <웃음> 시간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형상술 못하게 하려면 장라가몇 시에 시작하죠? 어. 10시요. 어 그리고 형몇 살이죠? 24살. 스물네 살. 그렇지? 고맙다. 이비에스 수업. <웃음> 246. 아, 이거 맞다. <좋았다>. <웃음> 자, 그렇죠? 자, 파라파라크.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갑니다. <웃음> 정욱 씨, 그게 그렇 어려워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이런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떻게따따 어디 한떨던지고지고던지고던지고지고 하이씨 하이 찍어라 이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할안 할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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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번째는 전정국 형들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요즘 성인이 되더니 특히 비시민을 그렇게 때린다 와. 아 근데 이건 진짜 운영 보장내도 누가 누군지 알것같은데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 아직 안, 안, 아. 안 끝났어요 진짜 누군지 알것 같다 네. 막 자기 마음에 안들면 때리고 들어서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 그 근육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 자유로워져서 너무 힘들다 y e m e 마티이가 가서 안 불러주세요. 씨. 네. <웃음> <웃음> 근육대치. 근도에, 근도에. 아유, 아, 그는데 이거. <웃음> 아,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 아, 진짜, <웃음> <뭐야>, 이거. 이게, <웃음> 이게 진짜. 예보면 <목 calcium> <latency jeux> 이거밖에 안 떠올라야 돼. <웃음> 아니, 저는 잘 아니, 뭐, 뭐, 아, 저는 잘쓴건 아닌데. 아, 익명, 익명. 익명인데. 본인 다 말해. 공감이 돼서. 네, 네. 맞습니다. 아, 진 여기 돼지 아마 <웃음> 됐어. 숨은 돼지. <웃음> 진짜, <웃음> <mio>. 숨은 돼지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숨은 돼지. <웃음> pues 오늘은 강남구에미남돼지 찾아라 한데. 두명 같이 나 아, 오늘 뭐가 돼지가 이렇게 <웃음> 많어. 돼지 공은관이한번야 자, 제일 큰거 하나요. 정글 It goes r o n a d and h e a e o b o u t o o d o w n a n d o e o of e a e a b o t o o t e a t t Thank you.